일본에는 팔지 않습니다. <웃음> 저... 왜? 왜안 팔까요? 그들의, 그들의... <웃음> 건강이 좋아지거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들의 건강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음. 걸로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기만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분은 또신이 진필로다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점검하러 오셔가지고 또 너무 너무 감사하다면서 친필로 이렇게 음. 감사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드의 착용 후 수십 년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불면증이 해방됐다는 음.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불면증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혹은 네. 수면무호 환자가 보통 한 30%씩 늘어난대요 매년. 근데 이 불면증 환자는 얼마씩이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빛 인공조명, 네. 거기다가 요즘 스마트폰 밤에도 계속 하고 하면서 불면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의 잠에 음. 심각한 문제가 잠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수면의 절대적인 시간도 줄었지, 음. 잠의 질도 안 좋지. 음. 그러니까 피곤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피곤한 대한민국.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음.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 목숨이 편안한 수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음. 저를 꼭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빵빵 눌러야 니다 갑자기? <웃음> <웃음> 수술 중에 기존의 방법은 겁이 나서 망설였는데 음. 고통 없이 해결하게 되어 너무 좋네요. 음. 수면 건강 연구소 고맙습니다. 음. 네.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음. 아프지 않다는 거죠. 음. 잘못해서 아팠다. 음. 빼면 되잖아요. 음. <웃음> 그 빼고 그게 안 아프더라고 저희가 네, 또 저희가 도와드리잖아요. 바로 편안하게, 안 아프게, 음. 쉽게, 살수 음.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음. 우리를 믿고 맡기면 되거든요. 음. 이분의 불면증은 잠이 드는 것도 어렵고 음.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자꾸 깨고 음. 또한 번씩 깨면 또 잠이 안 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다 말고 이렇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음. 사실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잠이 응. 안들어가지고 일을 지쭈저저 시간을 보면 이제 10분 갔네 <웃음>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겪었을 때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 그것도 수십 년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방 해결 한방 육법이 아니고요. 바이오카드 응. 육법이요. 바이오카드하고 힐링 그다음에 코호흡 개선 응. 그래서 목숨이 편안해지면서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응. 바이오카드뿐만 아니고 힐링, 응. 힐링 그냥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음. 이분한테는 별로 어쩌지 뭐별 음. 뇌리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음. 힐링 역할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제 이제 바이오린을 세팅하러 오셨는데 힐링 미리 맞췄잖아요. 음. 근데 그분 녹음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숨이 막막 음. 막 끌어당기는 숨소리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굉장히 협착됐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맞춰갔는데. 음. 배고부터 골을 안 걷는 <웃음> 소리 어떻게 해야 돼? 누구만 <웃음> 갖고 왔는데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웃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발X 안 해도 되 어떻게 아그리고 아니 근데 그 소리로는 너무너무 그 심각했거든요 음. <웃음> 근데 어, 그렇게 힐링만으로 확연하게 좋아진 걸 보니까 음. 그 전에 그분은 배기가 워낙 잘못됐었나봐요. 음. 기도를 확 꺾어버리는 음. 자세에 잠자다가 음. 음. 자세 음. 음. 기도를 딱 열어주니까 음. 그냥 음. 펴주기만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바이오까지 하면 얼마나 음. 편해요? 음. 완전히 예, 다른 이제 삶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음. 저희가 가끔 보면 꼭 바이오가 필요 없으신 분도 있거든요. 음. 어, 그런 분들은 힐링으로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면 다. 처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와서 분석해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뭐, 뭐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음.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만 수술로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 음. 수술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다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 음. 우리가 전문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의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음. 대부분 다 그렇게 세뇌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 음. 근데 그 분야에 10년 이상 한 분야를 판 사람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야를 벌써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를 가지고 학위를 받았어요. 음 그렇죠. 논문을 몇 개를 썼어요. 음. 국가 연구 과제를 음. 수행을 했어요. 음. 국무총리상도 받았어요. 어. 거기다가 또 어. 국가 연구 보고서도 썼어요. 음, 음. 아니 음, 이만, 전, 전문가죠 이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의사 면허증이 없다뿐이지. 의사는 음. 진단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음. 진료는. 받사인게 음. 거예요. 어, 음. 받고 네. 음. 근데 만드는 거는 누가 하냐? 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꼴비담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그 방면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면 의사 중에서도 음. 또 잘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음. 의사가 다 수술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어. 음. 그래서 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음. 찾는 게 음. 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음. 하는 거다. 음. 그런 거를 음. 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152. 쿵 털털털. 감사합니다.